30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했으나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유지 결론을 내렸다. 앞서 대구시와 경남 창원시 등이 공식적으로 국토부의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무산됐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국토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현재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평가하면서도 규제가 해제된 후 풍선효과로 인해 해당 지역 및그 주변 지역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제 등의 조정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 지역에 대한 지속 또는 해제 등의 검토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1월 5일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6개월마다 규제 지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 규제 지속 혹은 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일부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11월 이후 비규제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폭 역시 둔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추가 지정 여부는 내년 상반기 시장 흐름을 모니터링해 결정키로 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이에 따라 변동사항이 없게 된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추기과열지구 는 4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담보대출비율 ltv 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 dti 은 50%가 적용되는 등의 대출 규제 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된다.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높아지는 등의 규제도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l t v 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좀더 강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 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이다. 투기과열지구 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주택, 공급이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곳이다.